헬롬 헌의 일상의 진원입니다 서인입니다 ㅎ <웃음> 네, 오랜만에 저희가 둘이 같이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오늘은 다른게 아니라 좀 특별한걸 이색적인걸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 를 켰는데요 우리가 오늘 뭘 했죠 정희씨? 개강했죠 네 맞아요 개강을 했어 저희가 드디어 학교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점심 예배 드리고 또 저녁까지 예배가 있어가지고 우리 각자 예배를 드리고 만나서 이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요. 이제 자주 같이 먹는 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한번 좀 재밌게, 이색적으로 한번 저녁 식사를 몰라보자 라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특별한 걸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음식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방금 전에 먹고 싶은 것들을 저희가 서로 의견을 얘기를 해가지고 몇개 정도를 추려봤어요 여러분들도 한 함께 보시죠 벌써 8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빨리 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뭐가 나왔냐면 곱창 대 비빔냉면 플러스 갈비가 나왔습니다 곱창을 먹고 비빔냉면을 후식으로 먹을까? 네, 남성역에 곱창 맛집이 있어요, 아, 맛집이. 근데 그건 비밀이에요. 유, 유명해지면 안아요 <웃음> 유명해지면 어디가, <웃음> 가기가 그렇게 지 않아서. 네, 유명해지면 내가 근데 유학거알려어요유나이 단독 잘알았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 <야>, 보고 있니? <웃음> 네, 조심하세요, 이 단독 하세요, 알고 있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곱창 을요 <웃음> 정 때문에 아, 맞아. 이게 잘안 씹혀가지고 나도 너 그렇게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냉면 이게 안 굽혀 그리고 게다가 기준 냉면은 또 너무 많이 들가지고 저도 근데 곱창. 그럼 곱창 갈까? 네 일단 곱창으로. 오케이 곱창 갑니다. 아난 여기서는 밥이 딸까. 저도요 아니 뭔지 말해줘. 아, 뭔지 말해줘. 둘배고파가지 피... 우리끼리 우리끼리만 먹자. 피자데 등갈비가 나왔어요. 하나 둘셋 등가비! 와! 아. 그쵸? 그러 피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닭발 대 치킨입니다 닭발 대 치킨 음.. 아 근데 제가 도전기 때문에 딱딱한 걸 보고 싶어서 혹시 발라주실 수 있나요? 아.. <웃음> 삐 그러면 국물 닭발로 라고 생각하고 할까요? 네 갑니다 하나 둘셋 닭발! 음, 닭발! <웃음> <웃음> 네, 둘다 닭발 한거에 닭발로 갔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8강이요 에와 아, 이게 두 개가 붙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개가 되냐뼈의장국대순대국입니다 아, 이번에 저에 맛있게 하는 뼈의장국집이 있어요 네. 오빠는 원래 순대국을 좋아해서 순대국을 진짜 좋아했잖아 근데 이두 개가 붙어 줬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굽기를 붙었냐? 아 컬러. 아, 아, <웃음> <거울에 웃음> 이거 진짜 힘들다 국밥 종류는 제가 진짜 맛있게 잘 먹는다고 잡을 수 있거든요 순대국 먹으러 왔잖아요 새해 놓걸창조해내요들깨가루세스푼 아, 뭐, 뭐, 넣고 어, 쌈장도 조금 네. 넣고 아주 아저씨처럼 저는 먹고 나면 그래도 이 들깨 가루가 엄청 많기니까. 자그 정도는... 그래서 순대국 먹을 때물한 다섯 컵 마셔. 어. 갑니다. 하나, 둘, 셋. 뼈장국. 에이, 응. 네. 뼈장국. 응. 평화를 아.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사강이 왔습니다. 사간. 고고. 아, 등갈비대 뼈장국이 나왔어요. 등갈비대 뼈장국. 지금까지 한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등장이오호호 좋아요. 한번 놓쳐. 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우리? 곱창 대흑밥이나왔습니다와 진짜 어렵다 이거. 먹고 나서 그 볶음밥이 미쳤거든요. 남자 여기 양이. 양대 양이 양이 양이 양이 양이 양이 양이 양이 면이양우양가 양이 양이 기도하는데거 양이 양이 밥먹으려 양이 양양 하나 둘셋 곱창 야! 아 이렇게 잘맞아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독발, 국물 닭발라도 먹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아 근데 네. 닭발도 맛있는데 이거 다음에 먹자 어 뭐야 벌써 결승이야? 결승이야? 어, 잠깐만 할까봐 아, 이강 맞네 이강이 결승이야 아 그러네 그러네 우리 결승기이 벌써 자이 세상에 모든 맛있는 음식들을 모아왔지만 결국에는 이두 음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진원이와 정인이의 저녁을 책임질 대망의 음식 두가지 등갈비대 곱창 결정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등갈비대 곱창 결승입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셋 곱창 음, 거의 갑시다 남성역 그 볶음밥이 자꾸 아른아른하 그 볶음밥 때문에 사실 저희는 결국 마늘 종각곱창으로 했습니다. 아, 음식 고르기 진짜 이게 곱창도 잘못 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걸 쫄려서 고 음. 이게 너무 이게 곱창도 쫄깃쫄깃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안 뜨리고 와가지고 이제 먹는 것도 이제 아파가지고 너가 씹어서 주나요? <웃음> <흥이기는> <웃음> 불러 <웃음> 남겨주세요. <물어난 게 있어요. 웃음> 네, 이제 교정 그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그치, 나도 교정했을 그, 그 때, 어, 쫄깃어. 교정 그 얼마나 했지면 2년 좀안 되겠어. 2년 안 되겠어. <웃음> 재작년 4월에 시작했어. 지금까지 하니까 2년 4개월. 맞아. 어? <웃음> 왜 이렇게 오래 해? 수년도 4월에. 근데 그러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 제가 치과를 안 갔어요, 많이. 저는 진짜 열심히 해서 1년 8개월 만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갑자기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보니까 너는 교정 막 하는 애고, 나난 교정 진짜 성실하게 하는 사람. 괜찮아요? 응. 최지던처럼 교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교정 꿀팁이 있나요? 우선, 교정을 하면 아주 힘들어요. 느낌이죠 교정을 하면은 저희 게다가 고무줄을 3개나, 3개나,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입, 가운데 이빨 자리겠지 네 음. 그렇게 네개를 이어서 아 하면 네, 고무줄이 애애 그레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가끔 하라 고하는데 오빠도 마찬가지로 안 하잖아 네 맞아 저는 그걸 진짜 맨날 했어요 밥 먹을 때 항상 휴지를 갖고 요 그래서 아그 이렇게 빼고는 여기서 무한선을 놓고 그래서 네, 그중 끝나고 그렇지 아 음. 교정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시는 제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정하면서 제가 불편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처럼 치과 갔다 와서 쏘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 먹어야지 응. 치킨도 진짜 이렇게 쪼개서 먹어가지고 빵도 이렇게 잘라서 요만큼 잘라서 응. 먹어야 되고 끼는 것때문에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막 음식물 끼는 것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저는 그래서 진짜 밥 먹을 때 물을 진짜 많이 마셔 그래서 맨날 밥 먹을 때 많이 못 먹어요 물을 맞아요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밥을 많이 먹어 그런 게 있어요 었 요즘에는 그 중에 좀 오래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잇몸이 이게, 이게 아무래도 치개 치... 치아가 이렇 옮겨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땡기다 보니까, 잇몸이 무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앞니 잇몸이 붙더라고요. 아. 좋은 점있어 여기 가운데 여기가 가끔씩 자주 죽어요. 잇몸이 좀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서 잇몸 관리를 하려고 막 알아봤어요. 막 잇몸 붓고 막 이래가지고. 할 말이 많네, 갑자기. <웃음> 어. 규정이 차있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에 가글을 해요. 나 각을 잘안 했어. 근데, 그, 근데, 각을이 진짜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게 인공건강? 이게 되게 좋은 각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까 뗐는데, 보여줄게요. 갖고 왔어. <목소리> 이건데, 또그 원래 리스케일을 많이 쓰거든요. <목소리> 이건데. 이게 검케어라고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잇냄세제고막 그런 용도로 막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잇몸에 되게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 잇몸, 잇몸 질병 예방, 그리고 이미 있는 잇몸들이 완화하는 데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요즘 이거 되게 애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을 해주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근데 많이 써보진 않아가지고 효과를 맛 보진 않았는데, 앞으로도 제가 많이 쟁겨놔가지고 한번 여러 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가글하면 아, 양치하기 힘들 때 치열이 없을 때 이물질 떼거나 잇냄지 제거할 때 약간 이런 용도만 알려줘요 음, 양치하고 나서 이것까지 해주고 있어고아 네. 아, 그래서 병원에서 가끔 모각품을 가그을 하라는 거가요 세균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양치로 안 되는 그 세균들을 잡아주는 그런 거죠 음. 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 교정 진짜로 힘들어요. 교정 저한테도 모르고 있는 분들 많은데, 사실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처럼 대충 다니면 더 힘들어요. 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교정 전문 상담사가된 느낌이에요. 진짜 진짜 교정할 수있 저희 선배죠. 네, 아무튼 이제 그만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빨리 밥을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얼른 볼륨 곱창을 먹으러 야채곱창을 먹으러 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늘 저희의 배고파. 저녁을 함께 배고파. 같이, 같이 배고파. 골라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맛있는 저녁 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음. 꼭 마시면서 많이 먹고요 개강 파이팅 하시고요 모두 다 힘내세요 파이팅 배고파이팅. 파이팅 진원이도 파이팅. 파이팅 안녕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세요 남은 곱창에 볶음밥을 먹습니다 이게 그 미친 볶음밥이에요